아,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발표를 맡은 백재현이라고 합니다. 이제 발표를 시... 아 네,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어, 일단 저희 지금 시작한 지 2시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 한 2시간 지난 것 같아요. 이제 발표가 아마 중반을 지나서 후반으로 가고 있는데 어, 성인 평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 한자리에 앉아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어... 50분이요? 50분 말씀하신 분께 드리겠습니다. 어... 정답일까요? 몰라요, 저도 정답을. <웃음> 원래 이렇게 오프라인 발표에서는 그냥 참여하는 게 정답입니다. 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고 데이터 수집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발표자 백지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선물을 몇개 가져왔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어, 날카로우신가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제가 다니고 있는 매드업에서 다양한 광고 매체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소비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한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매드업 데이터 플랫폼 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기술 컨퍼런스와 블로그 활동을 좋아하는 아주 그냥 지극히 평범한 개발자입니다. 어, 보통은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 커뮤니티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기는 한데 저도 AWS 사랑합니다. 아, 네. 어, 이거 웃음 포인트 맞아요. 그래서 웃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 도메인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해서 데이터 수집을 위한 처리를 이야기하고 데이터 적재 및 레드시프트 튜닝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테라폼으로 구축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도구로 데이터 허브와 그라파나에 대한 활용을 소개하고 마무리는 다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스텝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구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세션인 만큼 뭔가 특정 기술에 대해서 깊이 다이브하지는 않아요. 그 부분은 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보통 다 이런 장표 하나씩은 넣죠. 네, 당연한 내용이지만 여기서 다뤄지는 내용이 저희 회사를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장표에 나오는 숫자들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냥 더미데이터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 매드업 데이터 플랫폼팀에서 만들고 있는 광고 데이터 수집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소개하려면 광고 도메인에 대한 짧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뭔지를 알아야 아, 쟤네들이 왜 저런 걸 저렇게 구축을 했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드업은 애드테크 기반의 퍼포먼스 마케팅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죠? 아마 뭐 유료로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무료로 사용하는 분도 계실 텐데 어, 무료 계정으로 시청을 하시다 보면 한 번씩 광고를 만나시게 될 거예요. 그런 광고를 저희가 대행해서 내보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회사마다 인하우스에서 광고를 직접 집행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제가 속한 데이터 플랫폼 팀은 그 광고가 클릭됐을 때 전환값 지표와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트래킹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필요한 팀에 공급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매드업에서 연동해서 다루고 있는 광고 매체 종류는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광고 매체로부터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다운로드 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제가 속한 데이터 플랫폼 팀에서 특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데이터는 성과데이터입니다. 광고를 집행했으면 그에 대한 성과 리포트를 내려받을 수 있는데요. 이 데이터는 아주 흥미로운 챌린지를 던져줍니다. 광고주의 설정에 따라서 성과 측정의 기준이 되는 기여기간이 다르고 각 매체가 관리하는 광고 지면들로부터 뒤늦게 데이터가 집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 9월 10일에 앱 설치를 나타내는 인스톨이라는 e 지표가 2,501 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 데이터를 이틀 후인 9월 12일에 동일한 엔드포인트를 동일한 똑같은 파라미터로 조회를 하면 수치가 2,591로 바뀌어 있습니다 단지 시간이 흐른 것 뿐인데요 15일에 조회하면 2,671로 17일에는 2,751로 18일에는 2,890, 19일에는 3,017 심지어 19일에 15분 있다가 다시 수집하면 또 데이터가 바뀌어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그냥 인스톨이라고 하는 단편적인 지표로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받아지는 데이터의 행의 개수가 바뀌기도 합니다. 뭐 어제 받았을 때는 행이 10개였는데 오늘 받으니까 11개가 되고 데이터가 그런 식으로 바뀌기도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저희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치 이상의 리포트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집해서 저장해놓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는 최소 한 달치 이상의 데이터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는 미션이 있었습니다. 뒤에서 설명할 이제 간소화된 아키텍처인데요. 요약해서 설명하면 다양한 매체로부터 시간당 수십만 개의 csv, tsv, json 파일을 ECS에서 수집, 가공해서 S3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저, 이제 <웃음> 저장된 정보를 엘라스틱 캐시로 보내고 에어, 에어플로우는 이를 읽어서 레드시프트에 적재합니다. 매체별로 그 매체를 사용하는 다양한 광고주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해야 하는 파일의 수가 수십만 개까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네, 이제 광고 도메인에 대한 설명을 짧게 드렸고요. 본격적으로 데이터 수집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수집의 중심에는 아마존 ECS가 있습니다. 아마존 ECS는 어, 공식 문서에 따르면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의 손쉬운 배포, 관리 및 크기 조정을 지원하는 완전 관리형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ECS는 EC2와 파게이트에서 호스팅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저희 팀에서 데이터 수집 쪽에서는 EC2를 사용하고 있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위해 Jupyter 를 파게이트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게이트는 서버리스라서 관리 리소스가 들지 않는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는데요 비싼 서비스입니다 또한 서비스 서버리스라는 단어 때문에 마치 람다와 같은 짧은 콜드 스타트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매체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을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매체라고 하면 은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트위터, 틱톡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다른 매체는 다 빼고 구글 하나만 예로 들겠습니다. ECS는 사용자의 애플리케이션을 여러 서비스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광고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우선 스케줄러와 컬렉터라는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했습니다. 스케줄러는 하나만 띄워놓고 컬렉터는 상황에 따라 수백 개까지 오토스케일 되도록 세팅을 해놨습니다. 스케줄러는 수집해야 하는 광고주의 정보가 담긴 시크릿 매니저 키 정보를 RDS로부터 읽어와서 시크릿 매니저로부터 API 호출에 필요한 토큰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엘라스트 캐시로 보냅니다. 그럼 엘라스트 캐시를 바라보고 있던 컬렉터가 그 정보를 쫙다 읽어갑니다. 컬렉터는 매체에 데이터 요청 API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매드업이 규모가 작았다면 이 단계에서 큰 문제가 없겠지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어 네. 사실 잘 들리지는 않았는데 <웃음> 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저희 회사 웰컴킷인데 근데 아마도 정답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흔히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바로 그 문제가 발생하게 을 됩니다. 광고주의 숫자에 따라서 특정 매체로 초당 수천 개 이상의 호출이 발생을 하는데 매체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어, 굉장히 많은 요청이 몰리니까 HTTP 429 에러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네, 스로틀링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게 됩니다. 앞에 로직은 다 동일합니다. 스케줄러가 RDS에서 정보를 읽어서 시크릿 매니저를 호출하고 Elastic Cache로 보냅니다. 스로틀링은 정보를 읽어서 매체별로 스로틀링을 제어합니다. 구글은 구글 거 대로,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대로 왜냐하면 매체마다 이제 초당 호출할 수 있는 개수들이 다 다를 테니까요. 네, 스로틀링에 따라서 컬렉터가 읽어가서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처리를 하고, 처리를 하고, 처리를 하고, 처리를 하고 수집이 끝났으면 데이터를 S3에 올리고 그 파일에 대한 정보를 S3 경로를 포함한 정보를 엘라스트 캐시로 보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스로틀링 처리를 그냥 스케줄러에서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보통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지향해서 한 개의 애플리케이션은 단 하나의 목적으로만 동작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서비스가 이 클러스터 안에서 동작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 수집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서 여기서는 생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e 라스 s t i 레디스, 스트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 시나리오와 동일하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편의상 시크릿 매니저와 스로틀링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스케줄러가 RDS에서 정보를 읽어서 네, 엘라스틱 캐시로 보내고 컬렉터가 수집을 시작합니다. 이쯤에서 개발자가 컬렉터의 소스 코드를 수정해서 GitHub에 푸시를 했습니다. 그럼 GitHub의 워크플로우에 따라서 배포가 시작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어, 싸늘하네요. <웃음> 아, <웃음> 트랜잭션이 나올 타이밍은 아닌 것 같지만. <웃음> 네,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래 하나당 한 분밖에 드리지 않는데 어, 이건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 정답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네, 서비스가 내려갑니다. 수집되던 건 당연히 중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새로 배포된 서비스들이 올라오겠죠. 네. 그 물론 ECS에서 애플리케이션이 내려가기 전에 그 시그널을 받아가지고 그리스 풀셔다운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다 보면 은 그게 데이터 크기에 따라서 길게는 몇 시간씩 걸리는 데이터도 있어요. 근데 그몇 시간 동안 그 시그널을 붙잡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종료를 시켜버리고 이어서 다른 새로, 새롭게 로새뜬 네, 컨테이너에서 데이터를 새롭게 수집할 수 있도록 처리가 필요했던 거죠. 어, 회사에서 1년 전에 발표했던 주제인데요. 제가 지향을 하는 배포 프로세스입니다. 개발자들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개발자들이신지 아니면 뭐 아키텍트이신지 어떤 직분에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개발자는 눈치를 보지 않고 배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뭐 뭐지 뭐 해도 되나요? 매주 목요일은 배포일로 지정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리뷰가 어프로브 됐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배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하루에 몇 번이고 눈치를 보지 않고 배포할 수 있도록 배포해도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심에 Redis Stream이 들어갑니다. Stream은 Redis에서 Kafka를 겨냥해서 만든 데이터 타입인데요. 메시지가 들어오면 해당 키를 바라보는 Redis 클라이언트 중 하나가 메시지를 읽어가고 처리가 끝났으면 ACK와 함께 메시지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처리 중에 에러가 났다면, 해당 메시지에 대해 엑스클램 처리를 해서 다른 클라이언트가 메시지를 가져가도록 지원을 합니다. 즉 컨테이너가 배포로 인해 중단이 됐거나 혹은 어떤 이유로 죽는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에크를 보내지 못하면 엑스클램 처리를 통해서 다른 컨테이너에서 수집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네 컨테이너가 데이터를 처리 중이었다는 상태 자체를 가질 필요가 없도록 한 거죠. 카프카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스트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데이터 타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스트림을 조금 더 살펴보면, 스트림에 메시지가 쌓여있고, X그룹 리드로 읽어가게 되면, 펜딩 리스트로 이제 관리가 됩니다. 여기서 에크를 처리하면, 펜딩 리스트에서 삭제가 됩니다. 한편, X대를 통해서 스트림에서 메시지 자체를 아예 삭제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DW에 넣고, DW를 튜닝하는 부분에 대한 소개입니다. 광고도면이 광고 도메인 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경되는 과거 데이터를 최신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로그 데이터처럼 어펜드리로 그냥 무작정 적재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물론 엄청난 컴퓨팅을 다 구매를 하고 스토리지에다 다 때려부으면 은 가능은 할 텐데 그게 이제 비용이랑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매드업이 대행하는 광고주의 수와 광고주가 사용하는 매체의 개수 그리고 그... 매체에서 제공하는 리포트를 모두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시간 수십만 개의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더 극악인 것은 수십만 개의 파일의 크기가 그냥 수 키로바이트부터 수 기가바이트까지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는 겁니다. 매드업은 언제 어디서 커리를 하든 네 커리한 시점 기준으로는 데이터가 그냥 가장 신선하길 바랬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매시간 데이터를 꾸준히 다시 수집을 해서 기존 데이터를 갈아치울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일반적인 DB는 사용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레드시프트를 선택하게 됐는데요. 어, 레드시프트는 공식 문서상에 따르면 클라우드에서 완벽하게 관리되는 페타바이트급 데이터 웨어하우스 서비스입니다. 네, 작게는 수백 기가바이트로부터 시작해서 페타바이트까지 이상으로 데이터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드시프트에서 기존 데이터를 더 빠르게 삭제하기 위해서 트렁케이트를 고민할 수도 있는데 트렁케이트는 임플리시 커밋을 수행하기 때문에 다른 쿼리와 트랜잭션으로 묶일 수가 없습니다. 즉 트렁케이트가 되고 새로운 데이터가 쌓이기 전까지는 그 데이터를 조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쌓여있는 수십 기가바이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삭제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넣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 거대한 작업도 한개의 트랜잭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트랜잭션의 범위도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트레이드 오픈은 있겠지만 트랜잭션을 세분화해서 날릴수록 레드시프트에는 더큰 부하가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상황에 따라서 트랜잭션을 적절하게 쪼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레드시프트로 카피하는 파일의 형식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CSV, JSON, Parquet 등이 있습니다. CSV와 파 e t 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 레드시프트에 정의된 컬럼과 파일에 있는 키가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카피가 되고요. 카피 속도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파케이가 가장 우수합니다. 레드시프트와 동일하게 컬럼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파일의 크기에 따라서 파케이가 제대로 된 성능을 못낼 수도 있으니까 이건 꼭 테스트해보시길 권장을 드리고요. 어, 광고 매체로부터 내려오는 데이터 안의 형식은 매체 공지도 없이, 공지도 없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은 어 제이슨 파일 안에 뭐 매체에서 내려오는 제이슨 안에 두 개의 키가 있었는데 내일은세 개가 되고 내일은세 개가 됐는데 그 다음날은 또 다시 두 개가 됐는데 두 개의 이름이 그 전이랑 또 바뀐다든지 네 그런 경우가 좀 허다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CSV나 파케이 같은 경우에는 키가 불일시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카피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이슨을 선택하게 됐고요. 물론 제이슨 자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압축된 제이슨 파일을 카피하는 것이 훨씬 더큰 효율을 내게 됩니다. 네, 레드시프트로 카피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manifest 파일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manifest 파일을 통해서 S3에 있는 복수기의 파일을 한 방에 레드시프트로 카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manifest 파일을 파일의 경로를 네 카피 쿼리에다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써주고요. 이때 IAM 권한을 사용해도 되고 크레덴셜을 직접 써줘도 됩니다. 여기서 mandatory 옵션은 파일이, s 3의 파일이 없는 경우에 오류를 발생시킬 것인지에 대한 옵션입니다. 네, 끝으로 manifest 옵션을 마지막에 적어주고요. copy u r y 는 airflow에서 실행을 시킵니다. airflow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실 텐데요. Airbnb에서 만들어진, 만들어서 아파치로 인큐베이팅 된 워크플로우 도구입니다. Redshift copy를 위해 사용하는 airflow 구조입니다. 레드시프트 카피를 해야 하는 파일리스트를 어그리에이트 해서 쿼리 하는 게 전부인 아주 간단한 덱입니다. 물론 카피할 때 트랜잭션 범위를 알맞게 잡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이런 종류의 덱이 매체별로 수십 개가 존재한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카피쿼리 자체는 카피쿼리 자체에 대한 부하는 결국에는 레드시프트가 가져가기 때문에 에어플로우가 설치된 환경은 큰 리소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AWS에서 에어플로우를 돌릴 수 있는 환경은 대충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될것 같아요. 먼저 EKS 위에 에어플로우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 구글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EKS 위에다 에어플로우를 돌리는 방법에 대한 글들이 몇 개가 나오기는 해요. 네, 개발자 입장에서는 간지는 좀 나는데 이게 생각보다 관리해야 하는 부분도 많고 대개 스케줄 주기가 굉장히 짧다면 파드를 죽였다 살렸다 하는 반복이 그만큼 자주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EKS에게는 꽤다 부담스러운 작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매니지드 에어플로우를 사용하는 겁니다. 비용이 꽤 나온다는 단점 말고는 아주 우수한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서 매니지드 에어플로우의 큐 대기 상태 등을 모니터링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뭐 테스크의 밀림 현상이 있는지 등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EC2로 운영하는 겁니다. 뭐 EC2로 에어플로우를 운영해? 이제 웅성웅성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반응이 그렇지가 않네요 네이 경우에는 덱 안에 있는 태스크 간의 반응 속도는 앞에 있는 두 개에 비해서 월등히 빠릅니다 네 워크플로우로 관리해야 하는 덱의 개수가 적당하고 태스크와태스크 사이에 시간 간격이 민감하다면 EC2는 좋은 선택입니다 다만 이제 모두가 다 알다시피 가용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죠 네. 하지만 이제 EC2와 에어플로우는 이미 충분히 익은 열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장애 날 확률은 사실 아주 낮습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죠. 개발자의 몫이 될 수도 있고 뭐대 p s 엔지니어의 몫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엔지니어라면 저는 에어플로우 시작은 EC2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어, 에어플로우의 시스템 환경 변수부터 시작을 해서 그 내부적인 구조까지 다 깊이 있게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다음으로는 레드시프트 튜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시프트 튜닝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분산키 설정입니다. 분산키를 설정하고 안하고의 차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기본적인 셀렉트의 쿼리 실행 계획을 예시로 가져와 봤습니다. 대략 어, 숫자가 아마 안 보이실 텐데요. 4800 정도로 나옵니다. 다음은 분산키를 설정하지 않고 조인을 잔뜩 걸었을 때의 쿼리 실행 계획입니다. 읽기 어려울 만큼 큰 숫자죠. 네. 그 다음은 분산키를 설정하고 다시 쿼리 실행 계획을 살펴봅니다. 숫자가 작아진 게 보이시나요? 대략 9 99 9 9 9 9 9 정도 감소했습니다. 분산키 설정은 필수입니다. 꼭 설정을 하셔야 하고요. 어떤 키를 분산키로 잡을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그 비즈니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레드시프트 워... 아, 레드시프트는 워크로드 매니지먼트 설정을 통해서 Q와 슬롯이라는 개념을 제공해주는데요. 열분 범주에서 이야기하면 한 개의 Q 안에는 여러 개의 슬롯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슬롯은 쿼리 실행의 동시성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즉 슬롯 개수만큼 쿼리가 동, 동시에 실행이 될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쿼리 속도가 슬롯에 독립적으로 보장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클러스터 전체에서 사용하는 메모리를 나눠 가지고 사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Q 종류는 삭제할 수 없는 디폴트 Q 한개 사용자가 추가로 정의할 수 있는 Q 7개 AWS 콘솔상에 나타나지 않는 슈퍼 유저를 위한 Q 1개가 있습니다. 슈퍼 유저 Q는 일반적으로 포함시켜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보통은 그 WLM은 8개의 Q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개의 Q 안에는 기본적으로 5개의 슬롯이 존재를 합니다. WLM은 자동과 수동을 지원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자동과 수동의 가장 큰 차이점은 네, Q의 메모리를 사용자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ETL을 위한 Q, 데이터 분석가를 위한 Q, 서비스를 위한 Q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메모리 비율을 할당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레드시프트 튜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클러스터 노드에 있는 슬라이스에게 일을 제대로 분배해서 시키는 겁니다. 슬라이스가 고르게 일하고 있지 않다면 레드시프트가 제대로 된 성능을 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앞서 소개해드린 아키텍처를 테라폼으로 구축하는 부분입니다. 테라폼은 인프라 스트럭처 에즈 코드 도구로 하시코프의 제품입니다. 서비스가 이제 복잡하고 네, 개발, 스테이징, 운영처럼 환경이 많아지면 설정에서 휴먼 에러가 뭐 종종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더 심각한 건 리소스의 형상이 추적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문제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뭐 인스턴스 타입이 언제, 왜 스케일업 된 건지 신규 프로덕트를 이제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시 또한땀한땀 한땀 클릭을 하면서 만들어야 하는지, 혹은 개발 서버 세팅을 끝나서 이제 상용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뭐 권한이 없어가지고안 된다든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뭐. 네, 그리고 분명히 개발이랑 운영이랑 똑같이 만들었는데, 왜 접속이 안 돼요?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코드형 인프라 스트럭처는 이런 문제를 대부분 해결해 줍니다. 신규 프로덕트를, 뭐 개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첫버을뜰 때는, 처음 선택해야 하는 고민이 바로 모듈 구조입니다. 이 모듈 구조를 어떻게 잡아가느냐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데 네, 이 테라폰 모듈 구조죠. 여기서는 간단하게 환경과 모듈을 분리해서 사용했습니다. 화면의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샘플입니다. 모듈 안에 정의되어 있는 리소스를 개발과 프로덕션 환경에서 가져다 사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파이썬으로 따지면 임포트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C 같은 건 인클로드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ECS 클러스터를 만들어주고요. 여기 보이는 숫자는 실제 사용하는 값은 아닙니다. 네. 앞서 이야기한 스케줄러 애플리케이션의 컨테이너 이미지 정보가 올라갈 e c r 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스케줄러 서비스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때 맨 위에 보이는 클러스터 ID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이미지는 앞서 생성한 것들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네, 그렇게 클러스터에, 아, 그리고 나서, 클러스터의 오토스케일링 그룹에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스팟을 할당해 주시고, 웨이트 캐파시티를 둬서 T타입과 M타입을 사용하도록 해줬습니다. T타입의 인스턴스 할당이 실패하면, M타입을 할당받기 위해 시도를 할 겁니다. T타입을 프로덕션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좀 의아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 T타입? 그거 테스트할 때 쓰는 거 아니야? 그걸 운용해서 쓴다고?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쪽 비즈니스에서 이제 컬렉터가 매순간 CPU를 열심히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T타입의 인스턴스 버스트 기능은 꽤나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 비즈니스의 목적에 맞도록 잘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인프라 배포는 테라폼 클라우드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테라폼 클라우드는 5인 이하에서는 무료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형상관리 도구로 PR이 올라가게 되면 테라폼 클라우드에서 테라폼 플랫 명령이 동작을 해서 그 결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푸시가 되면 테라폼 어플라이를 통해서 자동으로 네 인프라가 배포될 수 있죠. 네, 테라폼 클라우드 안에서는 테라폼 플랜과 어플라이 상태를 모두 살필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테라폼 스테이트 파일을 테라폼 클라우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아주 쉽고 안정적으로 인프라 스택을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도 몇개안 됩니다 뭐 자동으로 어플라이 할 것인지 소스 디렉토리에 뭐 테라폼 경로는 어디인지 정도가 전부죠 로컬에서 플랜 커맨드를 시킨 것과 테라폼 콘솔에서 시킨 것 그리고 형상관리 도구를 통해서 수행한 것들이 다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테라폼으로 배포, 이제 배포해서 구축한 전체 아키텍처입니다. 뭐 실제로는 더 많은 클러스터가 사용이 되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데이터 수집을 위한 클러스터와 주피터업 클러스터만 표현을 해놨습니다. 저희 팀에서 유용하게 사, 사용하고 있는 이제 그래파나와 데이터업에 대한 소개입니다. 네, 아마 많은 회사에서 그래파나는 잘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매도에서도잘 사용하고 있고요. 올해 초에 있었던 페이스북 장애 상황도 대시보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집 에러가 발생하면 이렇게 노티도 받고 있고요. 네, 페이스북 장애가 좀 길어져서 그 당시에 CTO, 마이크 슈레퍼가 트위터를 통해서 사과까지 했었죠. 뭐 대충 이런 짤도 돌아다녔습니다. 뭐 트위터만 살아남았다는 짤인데요. 그리고 최근에 카카오 장애로 인해서 알림을 받은 것도 있었습니다. 매체에 장애가 발생하게 을 되면 리포트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저희로서는 꽤나 예민해지는 부분입니다. 네, 혹시 그라파 하나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알림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꼭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세 번의 클릭으로 얻는 효과가 굉장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허브인데 이 부분은 네 시간 관계상 빠르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표는 아마 나중에 올라갈 것 같으니까 거기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데이터 디스커버리 플랫폼이라는 건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네 원래 이런 발표는 실패 사례가 더 재밌어요. 뭐 성공해서 어, 우리 잘났다 이런 발표는 이런 내용은 잘안 들어옵니다. 실패한 내용이 좀 재밌는데. 어, 한개 가져와 봤습니다. 데이터 수집을 해서 가공하는 처리를 좀더 근사하게 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발표 좀 해야 되잖아요. 근사하게 하려고 EMR 도입을 검토하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 시간당 수십만 개의 파일이 들어오는데 EMR에서 이거를 합치고 다시 쪼개고 하는 시간이 실제 트랜스폼 시간보다 너무 더 오래 걸리는 벽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EMR은 근사한 건 걷어 치우고 그냥 수집된 데이터를 최대한 빠르게 비즈니스 목적에 맞게 DW에 적재하기 위해서 파일 변형 작업을 위한 건 애플리케이션에서 별도로 처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저희 팀에서는 앞서 소개해드린 데이터 수집 플랫폼의 코드 레벨부터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엘라스트 캐시 대신에 SQS와 매니지드 카프카가 들어갑니다. 네, 스트림으로 처리하던 메시지 상태를 SQS의 비저빌리티 타임아웃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수집 결과 처리는 MSK에서 하고요. EC2에서 운영하던 에어플로우 대신 MWA가 들어갑니다. 동시에 수행해야 되는 대개 개수가 이제 충분히 많아짐에 따라서 인스턴스에서 이제 인스턴스를 스케일 업해서 업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이 정도 규모에서는 그냥 매니지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보다 복잡한 구조를 수용하기 위해서 ECS를 대신해서 EKS로 변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재밌겠죠? 네, 매드업은 다양한 광고 데이터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 엔지니어 직군을 포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드업 채용을 검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